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돼서 최초의 사고 인지 시각과 내용이 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과는 달랐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9시 19분에 YTN 보도를 통해서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주장을 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참위가 밝힌 어, 바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문자메시지 발송기록을 보면 은 YTN 속보가 나가던 그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가 탑승자 수를 비롯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자발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김기춘 실장 등도 이 문자메시지를 수진하 하였고요. 아, 결론적으로 박근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등에 있어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아,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 이 같은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였는지 의문이 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를 제대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방개했던 것인지 그 책임을 정확히 묻기 위해서는 어, 청와대에서 당시 작성됐던 여러 자료들을 봐야만 됩니다 어, 지금 그 기, 대통령 기록물들은 어, 지금 보관기간이 지, 지정이 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 있는데요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30여 명이 목포 세월호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